안녕하세요 전자일개미 입니다 신용 타일커터 T710 모델을 메인커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, 혼자 사용했으면 더 깨끗하게 사용했을텐데 음, 빌려주고 돌려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커터기가 어,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음, 주방세제 둘 샴푸둘 세척제를 만들어서 어, 깨끗하게 청소하는 영상입니다 7년 사용을 했고요 아직까지 타일 재단함에 있어서 현역으로 충분하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, 정말 좋은 커터예요 가격대비 성능이 좋고 이동하기 편하고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기도 좋고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안전하게 일하셨으면 합니다 you <laughs>